게임 분야 PC 그리고 모바일 게임 부분의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시상에는 한국 블록체인 학회 윤석빈 사무국장님 수고해 주실 텐데요.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상자는 디 App Store 루이 황 축하드립니다. 네, 루이 황은 VC 경력이 총 7년 이상이고 창조 경제 포함 약 200개의 초기업체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. 현재는 갯캐피탈의 파운더이자 대표 파트너를 맡고 있는데요. 다양하고 성공적인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DM스토어의 CEO로서 DM 생태계 조성 및 블록체인 게임 산업이 활장될수 있도록 다방 면에서 활동을 해주시고 또 힘써주고 계십니다. 자 축하드리면서 저희가 간단하게 소감을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랩스토 루이 황입니다 어, 저희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누구든 한 번쯤은 고민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어, 어떻게 하면 블록체인을 상용화를 시킬까 대중에게 접근을 시킬 수 있을까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저도 원래는 이제 VC 쪽에서 투자를 블록체인 쪽에 이제 하면서 어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게 됐고요. 그래서 여기서 어 상용화, 대중화에 집중을 하면서 디센터넷과 뎁스토 어 프로젝,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디센터넷은 이제 어웹 3.0 기반의 블록체인을 지향 블록체인 전용으로 만들어지는 웹 브라우저이고요. 어 그리고 뎁스토는 이를 활용해서 어, 유저들이 블록체인을 몰라도 어, 쉽게 d 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 e 토탈 마켓플레이스 플레이스토어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제품은 지금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어, 약 7만명의 유저 어, 그리고 현재 한 3분의 2 정도가 해외 유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해외 쪽으로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, 지금까지 이룬 것보다 앞으로 이룰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이 하고 있는 어 공동 창립자인 션킴 대표가 여기 오지 못해서 아쉽지만 제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모든 조력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디센터넷의 오시리스 브라우저, 데프스토어 어 관심 많이 받, 가져주시고요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. 이렇게 루이 황님 PC 그리고 뭐...